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부심피질 호르몬의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교통제의 장애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3나 43894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수용차에 탑승한 두명이 3일 이내 사망하고 나머지 한명은 원고 이후와 함께 마찬가지로 중상을 입을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치명적인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발성 척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경도의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제7경추부터 골절소견을 보이면서 제3흉추의 분쇄골절로 신경압박소견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던 점, 척추신경의 압박소견이 보여 나사못 고정술과 후방감압술 및 유압술을 시술받은 점, 대퇴골두 무혈성 배사의 원인 중 약물 부신피질 호르몬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신경 부종에 의한 하반신 마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신피질 호르몬의 투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9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 매일 부신피질 호르몬을 투여받은 점,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병원장이 신경손상 하반신마비 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부신피질 호르몬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 이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척추골절 및 신경손상에 대하여 그 치료 과정상 필수적인 투약처치의 후유증으로 2차적인 대퇴골두 무혈성 폐사가 발병된 곳이라면 의학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회신한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비록 부신피질 호르몬의 투여가 원고 이후의 대태골트 무혈성 배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부신피질 호르몬의 투여는 원고 이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와 임상 의학상의 논리 필연적인 연관성을 매개로 결합하여 원고 이후에 그 대퇴골두 무혈성 배사의 근본적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후에게 다른 공동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이후의 대퇴골두 무혈성 배사와 이 사건 교통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 완성 여부 원고들은 원고유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정식으로 대퇴골두 무효성 배사 진단을 받은 2011년 4월 4일에서야 위와 같은 장애상태의 악화를 알수 있었다고 볼 것이며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사건 주의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년 4월 4일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2011년 4월 4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이니 역수상 분명한 2012년 8월 13일 이 사건 주의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의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이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계약에서 그 적용약관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의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그 상해보험이 실손보상적인 부정액보험이거나 정액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만 무효로 될뿐그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보험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주의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교통재해 장애 급부금휴일교통재 재활치료금 보험은 실손보상적인 부정의상해보험으로서 원고의 서면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 민법 92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의 복리를 위하여그 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도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측이 법원에 특별 대리인의 손임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 2와 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원고 이유가 성년이 된 이후인 2010년 7월 2일, 2010년 12월 1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서 따른 보험금 합계에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후 2012년 8월 13일 원고 2과 함께 이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921조 제1항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니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